너무 멋있지? 눈이 러 호러, 스릴러, 글, 제가 참난 한글보다 영어를 더 이쁘게 더 쓴다는 말이 있어 오, 오. <웃음> 출처는요? 출처는요? <웃음> <웃음> From 진영? From 진영 Park? 아니, 팬들은 나 글씨 못 쓴다고 얘기해 기분을 나타내고다 팬들한테 보내는 응원 등에 한마디 적어주세요 이모지 이거 뭐 힘내, 뭐 이런 거 다시. <웃음> 공식 표정이에요 숭아를 이렇게 그렸나? 아닌 것 같아요. 저, 보리할까? 그럼, 보 응원의 맛, 한 마디? 지켜볼게. 지켜볼게. 뭐, <웃음> 지켜볼게. 이렇게는? 우리, 여기는 본인 이름을 쓸수 있는 거 음, 음. 우리 땡땡 생일. 이 오, 이렇게 해서 귀엽다. 본인 근데, 생일에다가 딱 붙이고 이렇게. 우리 어, 음 이렇게 해서 수빈이 생일 수켓 이거 리시비? <웃음> 암모나이트 아니야, 설탕이 <웃음> I love you <웃음> 네. <웃음> <웃음> 뭐예 <웃음> 바람인가요? 눈사람 어때요? 눈사람? 네네 응. 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귀엽다 <웃음> 이거 보여 자. 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웃음> 한글로 박진영 영어로 파트제 사인입니다 저희 시그니처 표정 예쁘게 <웃음> 잡습니 음? 혹시 이틀 날어 수민이가 제 괜찮은 글씨를 처음 봐가지고 놀랬어요. 사탕. <웃음> 네. 이게 뭐 암모나이트라고 생각했어 <웃음> 있어. 달팽이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사탕. 오어뭐예요아가지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요 I love you. 했어요. 어거그작반 잠깐 타 비를딱 끼는 네. 카메라를 보시면서 살짝 저을 때. 네. 어 좋다. 좋아요. 약간 눈도 살짝 비비 어, 일어났다. 우리 응. 다른 될까요? 응. 살짝 몸 때린다. 응, 좋아요. 자고 살짝 멀리본다 하지만 조금 피곤해서 다시 오구다다시깐잠다잠분만 잔다 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아 눈부셔 아침부터 포토그래프에이랑명 너무 좋네요 하면... 오우 이쁘다 뭐야 손 너무 예쁜데요? 내가 다 차렸다 오 <웃음> 정말요? <웃음> 신선한 우유 신선한 우유를 냄새만 맡아보고 가짠 우유. 어,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아, 좋아. 좀더 위에서 하셔도 돼요 네. 요즘 뭐, 뭐 그거 체리, 체리 아니야체리상큼지된다하 <웃음> <웃음> <웃음> <때문에 나지>? 어. <웃음> 하나, 둘, 셋 영상 찍을 때나왔 네네네 어, 처리가 왔으니까 오케이. 자 우리 한번 <웃음> 아! 느껴진다 여윤 <여유>. 자 갈게요 <웃음> 끌어보실게요 자 찍어볼까요? 컷아 됐어요 고생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좋아요. 한번더 아 카메라 봐주시겠어요다 너무 맛있다. 어, 좋아요. 가만히, 가만히. 잠깐만, 잠깐만. 음, 잠깐만. 나 캐논도 주세요. 그대로 가만히. 여기서 몇개더 찍을게요. 한번한번 카메라. 가방이 있어? 되게 있었어요 되게 맛있었 너무 좋다. 이쁘다. 아.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 끝. 고생하셨습니다. 고습니다